따란 드디어 과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아니 과자 시간이 아니잖아. 어쩌고저쩌고 리뷰가 돌아왔습니다. 오늘 이 친구랑 크런키 꽃갈콘 이 친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좀 독특한 친구들이죠. 근데 이 친구는 좀 맛있대요. 그죠? 이 친구는 딱 비주얼만 봐도 일당백이죠? 그럼 뭐부터 할까? 맛있는 거부터 할까? 맛없는 거부터 할까? 나는 김치부터 먹고 남은 거 소세지 다 먹는 타입이었거든? 그리고 꼭 그런 친구도 있잖아 김치랑 콩자만 다 먹은 다음에 햄다 모아놨다가 그거랑만 밥 먹는 친구들 급식시간에 나였거든요 i 친 크런치 초콜릿이고요 크런키 제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꼭깔콘 맛이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맛일 것 같은데 일단 초콜릿에 옥수수 있는 게 너무 열 받아 튀긴 옥수수 칩이 들어있대 왜 그런 짓을 했을까? 짠! 나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봤던 설국열차가 생각나다 그래서 조금 그려졌습니다 그리, 그때 그거 보고 좀충격먹었거든요 하여튼 어. 먹어볼게요 아! 진짜 이 색깔 너무 싫어 어. 아! 코칼코! 코칼콘 향나 어?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냄새 맡아봐요 진짜 옥수수 향 나죠? 구운 옥수수 향나 크런키 이거 이게 또 시그니처죠? 이 안에 바삭바삭. 수수칩 같은 게막박혀 있어. 뭐뭐 봐야겠죠? 응. 안 먹어보고 리뷰할 순 없으니까. 망고야 안 됐나 나나나야 진짜가 너 잘못 나야 초콜릿이 짜나 진짜. 진짜 기분 나빠. 나 먹고 수수 맞나? 어어 혀가 어떻게 됐나?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. 어? 그옥수수 모양 아이스크림 아세요? 고마 그 약간 나요 먹어보세요 처음엔 진짜 불러거든요딱첫입에그 거부감을 견뎌야 돼내가 초콜릿인 줄 알고 알았는데 옥수수가 들어오는 그 느낌을 견뎌야 되거든요 첫 향이 되게 이상했는데 어 맞아 진짜 이상해 그 입에 딱 들어와서 향이 살짝 네. 닿았을 때는 들어왔는데 와, 입안에 놀란? 이렇게 감도는 향이 이렇게 휴욱 하는게 너무 역, 어, 역한데 휴욱한 옥수수 향이 휴욱 돌거든요? 아니 맛 자체는 야, 향의 문제, 향의 문제고. 어, 맛자잖는 괜찮아. 진짜 오이가 없네. 아니, 이게 왜 맛있냐? 아, 나 이거 괴식이라고 사먹었는데. 맛있어버리면 안 되는데. 야, 이거 인기 좀 끌겠다. 어, 진짜 이상하게 끌리네. 나 근데 벌써 이만큼 먹었네. 이분 솔직하구나. 야, 이분 신기하네. 이건 물건일세. 가끔 괴식 리기할때 보면 얘를 왜만들어지 싶긴 한데 가끔 보면 맞는 이유가 있는 애들이 또 있긴 해. 자, 다음 제품입니다. 에그 토스트 맛이죠?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써있어요 누구랑 콜라보했다는 거야? 이삭토스트나 에그드랍이랑 했어? 그냥 자기 혼자인데 콜라보레이션이래 뭐 거두잘미하고 한번 오픈해서 냄새부터 맡아볼게요 과자는 또 이게 깠을 때 냄새가 똥하고 나기 때문에 맡아볼게요 냄새에서 왜 옥수수 향이 나지? 어? 어나잘 모르겠다 맞아봐요 그냥 감자칩 향 나는데? 애교까진 모르는데 토스트 향 나. 아 식빵 향은 난다 음. 그죠 약간 살짝 구운 식빵? 꺼려볼까? 약간 잘 익은 식빵 색깔이랑 비슷한 느낌의 색깔이에요 아 이렇게 맡으니까 훨씬 식빵 향이 많이 난다 아. 오! 달걀 향나 달걀맛 나 오! 이자 끌었을 때 어디갔어 내비에 있어 이거 이렇게 어서 보여드려야 돼 하이얏 하이얏 어죽해 클럽 바아됐 여기 여기 여기 공략 공략 잠시 후 맛이 없는데 맛이 있어 어? 어? 이놈 이놈 이놈 뭐 놈일세 계속 먹게 되네 드셔보세요 과자 파티도 아니고 왜 옆에 가서 설정 안 씁니까? 과자, 과자 안 가져오면 안 껴주는 거 몰라요? 그국룰이야 <웃음> 자기 가 <거> 가져와야지. <웃음> 그요 계란맛 나. 그리고 식빵 맛도 약간 나. 그래서 에그토스트 맛이 나는 거 같은데 에그토스트 맛인가? 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야. 그니까 러왜 가끔 집에 귀찮으면 딴 재료 없이 식빵이랑 계란프라이 먹잖아요. 그럼 뭔가 아쉽잖아. 그 아쉬운 느낌도 구현되어 있어. <웃음> 이게 그러니까 인공적인 계란맛이 나. 계란에 맛있는 맛이 있고 또 약간 비린맛이 있잖아요 어, 구현하면 안될 것도 착실히 구현을 해놨어요 나 진짜 오랜만에 다이어트 하느라 오랜만에 가져 먹는 건데 이런 걸로 먹네요 아니 맛이 없지 않은데? 맛이 없는데 맛이 있어 얘는 약니까좀 그러니까 요리를 잘못한 느낌? 얘는 근데 진짜 웃기지만 여기다 후추 좀 뿌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? 후추 가져와 봐요 살짝만 뿌려보자 어허, 어허, 이거다 먹어봐요 후추가 비린내 잡았어 이거야! <웃음> 농심! 연락하세요! 부출 참가해야 됩니다, 농심! <웃음> 아 얘는 진짜 니만따나만다 네 아니긴 해? 얘는 좀 잘못된... 그니까 러 얘가 비행 청소년이긴 한데 비행 청소년으로 승승장구해서 조직에 뭐일등된느낌이 그런 거면 얘는 어정쩡하게 탈선하고 어정쩡하게 공부해서 아무것도 못했어! 나도 차라리 저걸로 가지그러냐? 야, 규술 배우는 게 최고야! 평가하라고 마무리 할게요 별점을 주자면 이 친구는 3.5점 확실이 기분 나빠 그게 장점이야 이 친구는 2점 에그토스트 맛이라고 하기엔 또 에그토스트 그 맛은 아닌데 또 계란 맛은 또 나기도 하고 또 짜게 얹어져서 식빵 맛도 조금 나는데 얘네 합쳐놨을 때 에그토스트 맛이 나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지 부정적하다 얘는, 얘는 그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 후추를 뿌렸을 때 0.5점이 추가되는데 그거는 후추 예지, 예성과지, 예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철학과 가신 분들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진짜, 진짜 웃긴게 맛이 없는데 중독성은 있다? 그러니까 얘가 제일 나빠, 맛이 없으면 그거라도 없어야... 아이고. 근데 앞에 있잖아? 계속 생각없이 쳐 먹어 맛이 없는 걸로 살 있죠? 너무 열받아 <웃음> 자,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, 더 신기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. 여러분들 안녕! 분명 과자를 먹었으면 되게 만족감이 들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중간에 먹은 과자가 이렇게 안 행복할 수가 있나?